절대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. 이렇게 쭉 뻗으면 안 돼요. 같은 건원핸으 쏘면 안 돼. 어.. 금장 처음 받아보는데 잘 받고 꾸겠습니다 <웃음> 모를 것 같아요. 신의 희슬안 걸릴 거야.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어세요 <웃음> 어.. 저 같아요? 저 아닌 것 같아요. 아까 봤는데 점순이 같기도 하고.. 못하는 거 연습 먼저 할 건데 볼을딱 잡잖아. 잡았을 때수에 붙잖아. 붙었을 때 계속 그냥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하다가 뺐지? 뺏겨. 아, 뺏기란 네. 말이야. 안 뺏기려고 하면 안 돼. 아, 네. 어. 그냥 이렇게. 사이아 좀... 이렇게 잡으면 아. 안 돼. 이렇게 뺏기는 거 아니야. 알았지? 아. 패스를 스냅을 주면 안 돼. 이렇게. 옆으로 해서. 오오. 이렇게. 슛을 내렸다 던지는 거 없어. 잡은 체력에 그냥 던지는 거. 어. 우리 왔지? 던져. 어어. 어어. <웃음> 들어가면 오. 어떡해요? 패스를 못 받을 수 있겠어? 어떻게 해요? 어, 잘 받으시는데요? <웃음>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렇게 뒷걸음질 고오아 어, 이렇게 뒷걸음질 공이 앞에 굴러가고 있잖아 그걸 잡으러 가잖아 잡으러 가면서 한번더차 알겠지? <웃음> <그치? 웃음> 아 네. 아, 해볼게요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그 하프 타임 때 캐치 훈련을 할 건데 저기 끝에서 봐. 이렇게 어, 빨 잡아 잡아 그 잡아 막 이렇게 이렇게 할게. 이, 이런 식으로. 내가 성이 안 차는 거야. 누워 이러면은 <웃음> 내가 푸시하면은 <푸쉬> 옆으로 <웃음> 점프 <이렇게> 해야 돼. 푸시 푸시 이 이거 이거 해야 돼. <웃음> 저 이거 해야 돼요? <웃음> 이거 해야 돼요? 시골에서 <웃음> 아, 아 어, 싫지 <쉽지> 않은데 <웃음> 이렇게 다 했어요? 인스타 일만 안 만들 거야? 아니 이렇게 다 했어요? 했어. 아닌 것 같은데. <웃음> 어, 진짜요? <웃음> 어. 형 어때? 기분이 어때? <웃음> 어, 좀 설레요. 설레요? 네. 설렘 반 걱정 반? 네, 완전. 웃으면 안 되는데. 이름법. 검파랑 이름은 검. 어떤 거 같아? 검파랑 파랑아 네, 인사 한 번만 예 아직 신입생은 아직 아니고요. 예 네, 제가 <웃음> 코치하고 있는 이제 학생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네. 이거를 절대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. 네. 패스는 팔을 이렇게 쭉 뻗으면 안 돼. 쑥 같은 거 잡아서 원핸드로, 원핸드로 쏘면 안 돼. 최대한 안 뱉었으면 좋겠고, 네. 많이 떨려요, 지금. <웃음> 끝까지 안들키게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<웃음> 하나 자신 있게 하면 돼 자신. 너 괜찮아. 아 원래 그 투쓰리를 쳐가지고 아, 이렇게 같이 설명 앞쪽으로. 한 번만 해주시면. <웃음> 앞에 네. 친구랑 한명 한쪽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네 네. 네 파이팅. 네. 네. 네. 어 잘했어 잘했어. 일어나, 일어나,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자신있게 던져, 자신있게. 어, 자신있게 던져. 이거 하이파이파 할 때는 아니야. 아니, 슛 자신이 없으면 던지질 마. 들었겠지? 아니, 볼을 왜 이렇게 못 잡어? 그냥 서봐, 저기. 받아, 받아봐, 받아봐. 받아! 뭐야, 받아 받아, 못 받아. 그렇지. 누워, 누워, 누워봐. 하체 안 쓰고 던지면 안 된다니까? 자, 푸시! 그렇지. 자, 푸시! 응? 더미어도 50cm 나와야 돼! 세게 밀어! 진짜 슛쏘는 것처럼 밀어! 자, 푸시! 응? 지금 아마 긴장해서... <목소리> 저의 <아하. 웃음> 저는 처음 보수요. 이렇게 하는 거... 좀 생소한데... 어, 연주 코치님이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... <웃음> 그대로 하 나이스 나이스 가지고 빵빵 놀았어요. 그 슈팅 폼이 엄청. 예쁘 갔다 옛날에서 예기 왔어요. 어가 있어요. 어, 저도 약간 저도 갖고 싶다. 수비자들 슈팅 폼따라 들다 어요 혹시 진짜 모르셨어요. 아까 인터뷰할 때도 들었다는말 <웃음> <그랬다는> 돼. <웃음> <나 민망해? 웃음> 언니 너무 민망해 <웃음>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첫 타임 이후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드디어 몸이 풀리셨구나 아, 전반에 많이 긴장하셨어 나 진짜 긴장 많이 <웃음> 진짜 했다 골이 아, 이렇게 가는 거에요 사랑해 준다, 내 눈에 어아 기대할게요 오늘 너무 재밌게 찍은 거 같아 그쵸? 네, 네, 못한 것도 너무 잘했고 잘한 것도 너무 잘했고 저는 일단 너무 대만족입니다 신혜슬 선수 그 여자농구 팬들께 한마디 해주겠어요. 어,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는데 어,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고 <웃음> 그리고 여자농구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컨텐츠 하는 이유도 여자농구의 이제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특히 우리 시니틀 선수 많이 응원해 주세요.